기어자 술! 어 나의 내 삶의 활력성? <웃음> 주정뱅이야? <웃음> 그러면, 아니요 어, 주량이 어느 정도 돼요? 기분이 좋을 때는 한 4병도 먹고 소주인데 소주? 먹고. 아, 소주를요? 네, 전 소주만 먹어 소주만 먹어가지고. 드세요? 네. 와인 같은 거는 별로 안 드세요? 아니요, 그냥 가지고. 소주만 어. 아. <웃음> 소주 4병, 다 5병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? 네음 그렇구나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우리 소라 형은 성격이 어떻다고 해요? 저는 마시, 술을 마시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김소라는 술 마시기 전? <웃음> 네, 술 마시기 전그 다음에 술, 술 마신 후에는 이문혜 이문에? 네. 이문에는 어떤데? 요이문에는 약간 아, 우선, 음... 우선 너무 하... 하이텐션으로 올라가고 음, 음, 음. 제가 좀 음, 음. 술을 음. 먹으면 음. 끝까지 먹는 그런 성격이어서 음, 음. 야, 애들이 그날은 집에 못 가거든요. 그래서. <웃음> 네. 아, 완전히, 야, 이거 물티신이구나 아니, 아니. 아니. <웃음> 형 모양, <모형> 저는 무슨! <웃음> 전 남편의 아. 그런 술상을 음. 봐주고 싶어요. 제가 결혼을 해서 항상 딱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, 어, 오셨어요? 이러고 그래, 술, 그, 술상 봐주고 새벽 5시까지 같이 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아주 <웃음> 자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남자 네. 어? 미래의 그 남자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디에 계신 여기 여기 여기, 뭐, 여기 아직 안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어디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술상 받을 곳 기다리겠습니다 <웃음> 바로 가겠습니다 <웃음> 음 자두 번째 그 임소라 양에게 술이란 술이란, 나랑 상 기쁘게 해주고, 나의 남자친구도 대주고, 나의 친구도 대주고, 나의 부모님도 대주는. 술 없이 못사겠어 아, 이러면 술주정뱅이 진짜 주정뱅이야. 아니야. <웃음> 자, 세 번째, 그러면. 네.